로만 가능한가? 해보고 싶긴 했었어 이거. 그럼 얘도 평타 안 끼고 격벽만 쓰는 거니까 어어그면 정신병원 하이 피지컬에 나올 수도 있겠네. 바이크라 재밌겠구만. 어? 이거 콘솔 위치 보여주네요 가까워서 그런가? 그냥? 일단 여기가 여기구나 이거 그냥 그래 바이 맵인데? 이거 이 정도면? 안댕 두근두근 두근. 재밌어. 나를 그대. 여기요? 어! 안된다아! 한대두한 대만! 더! 아 여기가 어디지 근데? 잃어버렸 잃어버렸네요. 오 인생. 오 인생. 근데 은근히 잘 때리지 않나요? 저? 뿌듯 근데 바이크에 스킬 있던 걸로 기억하면 되나요? 어! 잡았다! 잡았어요 여러분! 아저 이제 한대 치면 되는건데 아, 이거 이거 때리시다이건이건이건 이건, 이건 진짜. 이건 제발 이거, 는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도 자이빠졌는데 안쳤으니까 퉁치죠 거이 때리고 싶다 바텐더 어디있죠? 아니 게이지 없어 못 때리잖아 잠깐만 아니 못 때리잖아요 이건 아니지 야, 야, 아예 아이... 저분을 존경합니다. 잡았다. 잡았다. 갑시다. 아 잠깐만. 뭐? 가. 좋아 와우. 나쁘지 않아 <웃음> 진짜 뜨거워 저 <웃음> 항상 향수 안 썼어 기분 나빠 맞아. <웃음> <보자>. 이거는 부숍시다 하나 <웃음> 치고 아 짧아 야못 아, 때린다 못 때린다 아니 저건 아니 안되겠다 내, 내 포스로 이걸 막아야겠어 때리지는 못해도 일단 존재 자체만으로 일단 얘네 움직임과 막을 수 있잖아요? 음, 인생. 아, 왜 이렇게 빨라얘 Nope, nope, nope, 엄청 빠르네요. nope, 아. nope, 와이게 지그재그 군데 이거 발이크 잘하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해 이거 어떻게 맞춰 저걸? 한대두대세대아님 아, 제발 맞아줘요 저 지금 거의 다 돌아갔죠. 오케이. 아 인생 이거 어찌해야 하오. 이거, 구사일생 빠지는 거는 솔직히 합시다. 이거는, 이거, 이거는 안 돼. 해야 돼. 인간적으로. 형님, 아, 어서와요. 여기 엉덩 돌리고 있겠지? 난 이미 간파했다! 핫! 자! 맞았다! 이게 안 맞아? 좋아요. 아하, 좋아. 그쵸? 아, 원래 안 된다니요. 이거, 이거는. 에, 원래, 어? 그서회생 빠지면 바로 게임 끝나는 건데. 야, 잠깐만. 게이지 없는데 돌리고 있어. 부스러 갑시다. 어? 돌아왔네, 이쪽으로. 어, 저부수자 이거. 한번 박사를 휙. 넌못 Nope. 하나 no. 둘 이게 안 맞아? 이거는 mm. 게이지 없는 걸. Mm. 오케이 mm. 한번더난 mm. 도가래된 쥐요얜 mm. 어디 있는겨? 용병 안치러 갑시다 한대두대아 깔끔했다 이겼네요 아 바이크 격백 좋아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맷발이 심했다 오 너무 많이 o d y g o e 한 d a 나라두고 가서 또 이제 포스로 제압을 하는거야. 해도 못돌리게 할아버지 있다. 돌리지마라 으 음. <웃음> 아깝다 음. 자 게이지 없어요 <웃음> 게이지가 없어 용병 어디갔냐 올킬을 했는, 했긴 했는데 이 애들이 어디인지 모르겠네 나가면 죽는데? 일로 가면 저야 좋죠 반대 치고? 됐다아 월킷 어 발급 좋다 이거 구사일생 빠지는 거는 솔직히 합아 합시... 이거 이거 때립시다 이, 이거, 이건 이 이건 진짜 이건 제발 이거는 <웃음> 전쟁한 최고 갈고리만 쓰라고요야 잠깐만 노루 스킬 쿨타임이 몇 초지?